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. 저는 신비우는 오늘부로 니케를 접는 걸로.. <웃음> 이게 맞나? 이게.. 이게 맞아? 다 <목소리> 결국 무과금에서 탈출해서 과금을 했습니다 여러분. 갑시다. 야 쌀도 두 개밖에 안 뜨네. 어, 어... 어, 음, 아니야. 자두 번째. 아 어, 안돼. 제발 안돼. 안돼. <웃음> 이건 아니야 안돼. <웃음> <그거 알아? 그것도? 웃음> 심쿵님 거기 거기 거기 몇 자리 아늑하죠? 저희 제자리 하나 그 만들어주세요. <웃음> 거기. 금방 누울게요. 오, 오늘 이게 니케 막방인가? 여러분들,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이렇게... 니케 리케 방송은 오늘로... 아... 어... 또 보라색 나올 것 같아. 제발 금세! 아 어, 바로 앞이야 왜? 아. 아 아. 하아 아. 아. 아. 아. 뭐야? 안 좋은가 본데? 아 힐러 필요 없어. 아나 힐러. 힐러 많아. 나이 캐릭터 힐러밖에 안 뜰건가봐 실환인가? 마리안이 부릅니다 여기에요 여기, 여기. 그거, 그거 편집해놓고 써야겠다 여기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슬픈 장면인데 좀 너무 개그적으로 쓰면 좀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하씨 <웃음> 그니까.. 아니 그니까 나도 지원만 나오나봐 맞아? 여기요. <웃음> 아 일반 모집인데 왜 자꾸 헬룸 헬룸 얼굴이 나오는 거야 진짜 아 이거 일반 맞지? 빡트 갑니다 아도 지금 너무 많이 슬퍼요. 18. 아예 제발 딜로 하나만 딜로 하나만. 줘. 아 갔습니다. 그는 갔습니다. 네, 네, 네, 3만원은 갔습니다. 그렇게 한낱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.